mọi người ơi bây giờ mình sẽ đi ra siêu thị để mà mua kim chi và một số loại rau củ tại n h p Trong n g à i t h n một góc cam, cây m của mình cái này là loại lá gì ta? Áo quế à? Áo ế hay l ắ n h ư n thơm nhỉ? ăn c h n g là sẽ n á n m ặ ăn chung với lại sao có một bọn người đó? d yeah. Mọi người ơi, mình đang đến gọi bạn mình mà <웃음> 어디가? 아, 김치 김치면 아, 돼? 응어세요 응, 해 뭐, 뭐살 거야? 두 개? 아니 두 개, 두개 그 오, 샀어? 응뭐 샀어? 그 뭐지? 자, 하 양지 목걸이 에마씩 자, 하 양지 목걸이 형태계 마다시 자, 하지 자 한봉 양지복걸이가 만원에, 자 한팩에 만 삼천 원 이상 드나지는자 한봉 양지 만 원씩만 얼마 드나 무슨 버섯? 한수두개 삼. 자 한팩에 만 원씩, 자 대중국 측수물 한팩에 당근 쌀셀마 드나지? 자 대중국 측수물 양동 쌀 당근 쌀, 자 한팩에 만원이요 이것도 뭐 살고 미역, 음, 미역 미역? 이 정도 사 <목소리> 지금부터는 자한 팩에 만원, 자택팩에는 18,000원까지 들어 올게요 자, 배지가... 자택은 1 8 0 0원 이게 자 소일 한번 받아가세요. 방송 소일이에요. 마가린 말고 버터. 자치킨에다 무시한 소일. 한번 받아가세요. 자 저렴한. 짬 어요 네, 응. 응. 네, 네. 어, 맛아니 이거 맞지? 응. 응. 안 해. 응. 베스파 맞지? 응 뭐하냐? 어? 뭐해? 응. <웃음> 제대로 해봐 <웃음> <웃음> 그 무슨 <문바데>. 바래야? <웃음> I'm fine